여러분 안녕! 진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종아리 관리 비법? 딱히 그렇게 비법이랄 건 없지만 데일리로 관리하는 종아리 관리하는 법들을 총싸글이다 한번 집합을 해왔습니다. 평소에 그냥 진짜 조금 조금씩 관리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이 영상에 다 담아볼 거예요 어, 이거는 저는 정말 제가 뭐 어디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들,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집안이 진짜 다리만 항상 붙는 체질? 저도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다리 부 지금 멍든 거 보이시죠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 칠칠 맞다 <웃음>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근육들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풀어주고 하는 편이에요 우선은 큰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이런 마사지건 종류들이 좋아요 아니면 스트레칭도 좋거든요 우선 발부터 풀어주세요 발부터 저는 풀어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를 풀어줄 때 제일 간과하시는 부분이 발을 풀어붙지 이 않는다는 거? 이거는 지금 완전 약한 소프트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안 하고요 정말 가장 센 걸로 이렇게는 해어져야지 시원해요 아. 이제 마사지건을 고르실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게 너무 무거우면 은 무거워서 오히려 승모가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 근육 발달하는 느낌? 제가 혼자서도 사용하기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가벼운 거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킬레스건 이쪽,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대충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충 해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낫다. 여러,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할때 여러분 발끝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더 자극이 제대로 온다는 거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가자 우리 집이 다 하지 정리거 있잖아 음. 저는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두여자들 진짜 관리를 안해요 놀랄 정도로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두고 있고 하는데도 안 해요 제가 동, 제 동생은 그래도 그나마 신경을 써서 제가 사라는 거 조금 사고 엄마는 진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좀 강, 강도가 세잖아요 어 진짜 시원해 너도 해야 돼너 진짜 무슨 다리가 땅땅해 너무 땅땅해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느끼기에 너 마사지 N년차잖아? <웃음> 내가 느끼기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포인트 하는 곳은 여기는 제가 어제 주워드린 건데, 종아리 근육투사를 맞아도 여기는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줘야지만 풀어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절실한 곳이다. 약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피안 통하는 거 보이죠? 음. 난 진짜 색깔이 달라. 내가 신기하다니까? 음. 여기 딱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 여기도 되게 혈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원포인트 패드로 한 번씩 더 잡아봐주는 편이에요 <웃음> 진짜 내다리 어떡하냐 <웃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이 여기가 쓰레기통이라고 해무릎티 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빼줘야 돼 그럼 봐봐 진아 <웃음> 이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세밀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관사을할 때는 바디로션을 쓰겠습니다 갑자기 전 전반적으로 향이 좋으니까 한번 발라주고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항상 저는 다리 마사지를 할때 발부터 시작해요. 발부터. 이발사이 끝부분. 이 끝부분으로 여기. 이건 제가 진짜 거의 몇년 동안 했냐, 내가 이 마사지를. 그러니까. 진짜 오래 했잖아. 이건 진짜 오래 했지. 응.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진짜 시원해. 어, 시원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여기. 여기 해주는 거지. 너무 시원 그리고 내가 자세가 진짜 안 좋잖아. 음. 평소에. 음. 그러니까 이런 거좀 해줘야 돼. 사실 평소에 자세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 발, 뼈 사이사이 있죠? 여기 여러분 진짜 잘해줘야 돼. 와, 아, 진짜 너무 시원하잖아요? 음. 제가 진짜 여기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다 모두에게. 제발 하세요. 그냥 해보면 아, 이래서 하랬구나? <웃음> 그럴 거야요 <웃음> 그치? 응. 때가 나오는 것 같지만 때라기보단 먼지라고 생각해주세요. <웃음> 그치, 먼지지. 먼지가 많네. 먼지가 많아. 청소 방금 했는데, 그치? 오늘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하다고 했던 날이거든. 어, 그니까. 그치? 방금 우리 문 열어놔가지고 또말 어. 잘해라.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 이제 이거 쓰면서 제일 하시는,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풀어줘야 돼요? 얼마나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한 5회에서 10회 정도? 근데 5회에서 10회도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다 보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아 풀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이걸 하시다 보면은 진짜 힘 조절을 잘 못하시고 엄청 세게 하시다 보면은 멍이 생길 수 있어요 잘힘 조절을 해주지 않는다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슥슥슥 싹싹싹 해주면 됩니다 방금 전에 저 마사지 건으로도 해줬잖아 여기도 똑같이 저는 이 마사지 링 이거는 리커버리 링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다 마사지 림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 제품은 가격이 비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를 쓰기 전에 우선 발로 밟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발이 더시원해 발이 다풀려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종아리 사이즈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 끼는 방법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k a y Okay. Okay. o k 이렇게 하면 다리 마사지 끝이 한쪽이 다리 색깔 자체가 달라요 <웃음> 색 o 진짜 진짜 신기 y Okay. Okay. Okay. Okay. Okay. 루틴이 끝이 났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몇 분이 걸리냐 라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 괄사하는데 10분 정도? 키고 있는데 뭐총 30분 정도? 근데 제가 이걸 맨날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날잡아가지고 겁나 열심히 하겠다 하는 날에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세 개를 진짜 연이어서 하는 거는 뭐 촬영 전날 날 잡아서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도전하기 쉬운 것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노폐물 관리 잘 해주시는 거, 다리 꼬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걸 한 번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정말 꾸준히 오래 하신다면 뭐 이거 세개의 방법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따라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해보면서 우애를 쌓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더 재밌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One, two, three,